이렇게 인트로도 만들고 위비레스에 대해서 총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, 네, 또 목군형이 포도총이라고 출장이 잡혀서 중국으로 오게. 됩니다 출장 때문에 중국 가고 있습니다. 위비레스 관련해 가지고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다못 알려드리고 가네요. 일단 가서. 시간 되는 대로 지금 다 챙겨 가거든요 카메라랑 비비리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문 관련 이야기도 해드릴게요. 예. 거기다 유심. 그요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? 네. 어, 얼굴 찍으려고요, 사장님 어, 얼굴 찍으려고요. <웃음> <웃음> 단언컨대 중국에 있는 중국집 중에서 불만 내는 데 여기밖에 없어요. 장사 잘하죠? 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. I'm n o 요 찍고 있어요? m 어, 찍고 있어요. 드세요, 드세요. 네. <웃음> 비행기 타고 이렇게 t s 여자애들 m not sure. I'm not s 들 r 샷 들어가니까 엄청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나 e I'm not sure. I'm n 는이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나라 저 나라 다니다 보면뭐 어떤 나라 사람은 어때? 저런 나라 사람 어때? 이렇게 많이 물어보 물어보셔요. 뭐 중국사람은 뭐뭐뭐뭐 하다는데 실제로 어떠니 뭐 이렇게 중국인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말씀 드리면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아요 한국이랑 어,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한국 시간으로는 2시 중국 시간으로는 1시 한 11분 됐어요 어, 실은 오늘이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예요 뭐 쌍스이 뭐광군제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옛날 같지 않네요 옛날에는 정말 할인도 많이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싸다는 느낌도 안들고 평소에 비해서 뭐 10% 20% 깎이긴 하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네요 그렇군요 예 에이 제기랄 저도 고민이에요 아이프티 c 거 코브라토 스트라이크를 구매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쓰던거 맨프로토께 그게 부러져가지고 사긴 사야되는데 음, 고민이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미빌 S 같은 경우에 제가 내일모레 한국 돌아가면 한국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 늦어서 죄송합니다. 일단은 네,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아저씨의 삶입니다. 네. 이해 좀 해주세요. 바이바이